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스팀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PC방에서 스팀 게임을 하기가 노맨즈스카이 2시간 플레이하는 것보다 빡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벨브 직원 중에서 PC방에 가서 게임 설치만 하다가 PC방 시간을 모두 날려먹었던 직원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스팀에서 조금 신선하고도 재미난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몰락한 시계나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같은 게임들은 유료 게임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었는데 이를 PC방 종량제를 구입하여 PC방에서 이런 게임들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 지갑 도살자가 감동했는지 스팀 사업장 라이선스 프로그램이란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스팀의 PC방 종량제화입니다 그렇다고 스팀의 모든 게임들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상용 라이선스로 등록된 게임들만 플레이가 가능하며 이중에서 또 PC방 업주 마음대로 게임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등록을 하는 것도 개발사와 배급사들 마음이라고 하니 우리는 2단으로 중첩된 엿장소 음대로의 지뢰를 기다려야 할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빽 배틀그라운드 샀는데 이게 반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 배틀그라운드는 일단 상용 라이선스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요 등록된 게임들 중에 대표적인 게임들은 도타2, 팀포트리스2, 팔라딘스, 포탈1, 2, 레퍼드2, 아크서바이벌 이볼브드 이정도가 있겠네요 뭐 사실 게임들은 존나게 많지만 앞서 말했듯이 pc방 업주들 마음이니까요 이 기회에 친구들에게 pc방에 가서 스팀을 영업할 철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